자, 오늘 할 얘기는 로그입니다. 게임에 나오는 로그는 이거죠? 도자 활쟁이 이런 의미인데, 여기 나오는 로그는 그는 그냥 숫자라뜻이에요 로그를 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거든 로그는 만들어진 수야 그러니까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얘는 지수가 너무 불편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불편했던 친구들은 얘한테 희망을 가져와 얘가 불편하면 뭐하면 돼지수로 풀면 돼 그럼 지수가, 지수를 풀다 또 불편하면 로그를 풀면 돼 그래서 또불편하다 지수 아그 정도쯤 됐으면 이제 못찾죠 그럼 친해질 때로 되지 않았니? 자 그래서 a의 b제곱을 c라 하자는 건 지수잖아 그치? 얘랑 똑같은 표현인데 로그의 표현은 로그 a의 c는 b다 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웃음> 슬슬 이제, 그래, 저런 웃습이 맞아. 뭐지, 저게. 수학, 숫자인데, 아래 첨자에 위 첨자에 치가 연병을떨고 있잖아. 수학 시간에 봤어? 이런 거? 야, 센티미터 쓸때 빼고. 센티미터 이렇게 써요, 이거잖아. 로그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씁시다. L, O, G, A에 B.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됐죠? 자, 지수에서도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 A의 이름이 뭐였죠? 이. 이. 얘는 이름이 뭐였죠? 지수. 지수입니다. 로그도 이름이 있어요. 얘는 그대로 미치에요. 미치의 의미가 뭐야? 미치 같아야지만 지수끼리 계산이 되지. 로그도 미치 같아야지만 계산이 돼. 요거. 얘 이름은 진수입니다. 무슨 소? 진수. 진수 진수 자, 왼쪽을 지수식 표현 오른쪽을 로그식 표현 자, 팁이야 지금 내가 주는 건 팁이야 이제 팁인데, 무슨 팁이냐면 자, 지수식 표현을 로그식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지 쓰는 방법이야 돌려 로그 A의 C는 B 돌려 오케이? 밑에서 지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쓰면 돼. 돌리라고그랬니얼굴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로그식 표현을 지수식 표현으로 읽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돌려. a의 b제곱은 c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외워야 될게 나오겠지. 미안해. 로그 함수 때 다시 한번 정의를 증명을 해줄게. 여기서 조건이야. 그냥 해줄게. 야 사실 로그가 탄생을 먼저 한거라기보단 로그 함수를 만들고 로그에 대한 정의들을 해나가겠다라고 보는게 좀더 이쁠거야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야 무슨 함수? 역함수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지수가 바뀌는거야 로그 배우고 그 다음 단원이야 아직 막 놀라면 안돼 지수 끝나고 로그 끝나고 지수 하면서 끝나고 로그 하면서 끝나면 그 다음 어마무시한게 등장해 뭐지? 다같이 얘기합시다 하나 둘셋 아, 네. 1번. 삼각함도 끝나잖아? 그럼 더 어마무시한게 등장해 수열 오케이? 그게 끝나잖아? 그 다음부터는 쉬워 왜 쉽냐고? 여름방학이 오거든 자 <웃음> 이거지 잘 봐라 얘 x의 범위를 모든 실수라고 해 그러면 지수가 확장됐지. 그럼 밑에는 제한이 걸리겠네. 무슨 제한? 양수 제한 걸리지. 그런데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얘기들이야. 만약에 a가 1이면 얘가 뭐든지 간에 값은 다 1이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밑이 야1 하지마.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양수를 계속 곱하니까 y는 0보다 커지겠죠. 자 그럼 이거를 로그식 표현으로 써볼게요. 로그식 표현으로 쓰면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되지 같은 표현이고 x, y의 자리를 바꾼 게 로그 함수니까역함수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여기 있는 x 원래 누구였어? 하얀색 y였잖아. 요고가 되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라는 게 돼버리면서 이게 이 조건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걸린 조건은 이게 그대로 따라온 거고 그래서 난 고요만 줬어. 이거 이해 못해도 돼.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이거지. 축축축축축 뭐 뭐한 거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다음 로그가 반드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밑층 1이 아닌 양수, 고! 오케이? 괜찮아? 이거 뭐 왜인지 필요없어. 이제 왜가 아니야, 이거. 탄생한 거니까. 왜? 저거 에어컨이야. 왜냐고 안 물어볼 거 아니야. B는? 아니, C지, C. C. C가 누군데?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노란색 이거 A도 미으로 쓸게, 밑. 밑. 이거도 뭐야? 미.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저것이. 까먹지 마세요. 오케이? 그게 로그야. 야,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 있었잖아. 그럼 로그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잘봐 A에 n제곱 곱하기 A에 m제곱은 어떻게 써? A에 자, 로그는 지수하고 반대가 그랬지 외우기 편해. 외우기 편한 대로 줄게. 로그 A에 M 더하기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MN이야. <웃음> 카메라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웃음> 너무 웃긴데 지금? MN 지금 표정이 군데군데 군데 틀린 거 알아? 두 친구는 즐기고 있는 상태고 현서는 기억을 더듬고 있는 상태고 두 친구는 뭐지? <웃음> 아, 지수는 곱했더니 더했지 지수를 보라고 지수를 지수 계산해서 근데 로그는 더했더니 지수끼리 뭐했어? 곱했지 거꾸로라고 생각하라고 외우는 팁을 주는 거야 이거 이제 어떤 느낌 돼야 되냐고 얘네? 음.. 구구단? 구구단 정도로 돼야 돼? 자그 다음에 A에 N제곱 나누기, A에 m 제곱은 어디 어떻게 쓰기로 했어? A에? 그치? 그러면, 나누니까 뺐으니까, 로그끼리는. 빼면, 위치 똑같은 로그끼리 빼면, 진수끼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것 같아? 나눌 거로. 오케이? 거꾸로야, 거꾸로. 거꾸로. 자 그런데 얘 때문에 탄생하는 게 있어 봐봐 야 로그 a의 m을 또 더해봐 로그 a의 m에다가 또 더해보자 로그 a의 m에다가 그러면 우리 똑같은 거세번더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로그 a의 m을 몇번 더했다? 어,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우리 로그의 계산에 의해 진수끼리 곱한다음에 그럼 얘는 로그 a의 mmm이네 MMM을 뭐라 랬어 우리? 이게 이거네. 그치? 괜찮아? 이게 이거야. 그래서 나오는 세 번째 공식.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가 튀어나간 로그 A의 M됩니다. 오케이? 정리. 지금 이 정도로 멘탈이 깨지지 마세요. 지수는 몇 년간 만났다고? 4년을 만났어. 5년째야. 아니라고? 로그는 올해 처음 봤어. 야 5년 친구하고 처음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이 동급이 되려면 얘가 얼마큼 많이 봐야 돼? 자, 첫 번째 로그의 성질이야. 일단은 로그의 계산 로그 a 의 M 더하기 로그 a 의 N은 어떻게 하자? 로그 a 의 M, N이다. 선생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거 알아. 로그 A에 M 마이너스 로그 A에 N은 로그 A에 n 나누기그치 N분의 M 써도 되지. 세 번째 로그 A에 M의 K제곱은 저 K가 튀어나간 로그 A에 M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묶어봐. 로그 a의 a는 얼마일까? 자, 이건 로그식 계산. 로그의 표현이고, 이건 로그의 뜻을 보는 거야. a의 몇 제곱이 a예요? 음. 1이잖아. 그러니까 음. 1이지. 음. 그러면 로그 a의 1은 얼마일까? 똑같이. a의 몇 제곱이 1이에요? 0. 그래서 진수가 1이면 그 로그값은 항상 0이고 진수가 밑과 똑같으면 그 로그값은 항상 얼마? 네. 1이야 그래서 사실은 얘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로그의 기본 성질이고 그 다음 로그의 성질이지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마음의 각오가 되셨으면 이제부터 멘탈을 다 박살 내드릴게요 <웃음> 자봐 우리 지수 때도 2라는 걸 그냥 안 놔두고, 24도, 2는 그냥 놔두고, 24를 이렇게 쪼갰잖아. 그치? 소인수분해라는 기술을 여기서 쪼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4의 x제곱이 2의 세제곱입니다 x 어떻게 구합니까? 밑을 2로 만들어서 2의 제곱에 x제곱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2x제곱이 이의 세제국으로 밑을 갖게 만든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 EX는 얼마다? 이걸 풀잖아. 밑을 바꿨잖아, 얘네는. 그럼 로그도 밑을 바꾸는 방법이 필요하겠지. 그것이 바로 로그의 중요 체크다 밑 변환식이야. 자, 밑 변환식은 반드시 잘 집어넣고 밑이 다르면 이걸 써야 돼. 자, 그러니까 오늘 만날 로그는 딱 보자마자 미치 똑같 두 로그, 로그가 두개 있으면 밑이 똑같은지부터 보는 거야. 밑이 같은가? 같으면 이제 하는 거고, 밑이 다른가? 그럼 어떻게 같게 하지? 이거 생각하라고. 같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로그 a의 b를 내 마음대로 요밑 a를 다른 걸로 바꿀 거야. 뭐로 바꾸고 싶어? 그래, 고마워. C로 바꾸면 로그 g C l o C 이렇게 될 건데 밑이였던 A는 분모의 진수 진수였던 B는 분자의 진수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왜인지는 얘네가 누비가 안 되는 순간 얘기해 줄게 지금 둘은 들을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 이거 왜인지 설명하는 순간 어떻게 될것 같아? 순간 영혼이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웃음> 떠난다고 예자잘 봐. 로그 2에 4 로그 2에 4? 로그 4에 16 해보자 네.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로그 2로 바꿔볼게 그러면 얘가 와서 로그 2에 4 얘가 와서 로그 2에 16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4의 몇 제곱이 16이야? 이 2야. 그럼 보자. 2의 몇 제곱이 4야? 2의 몇 제곱이 16이야? 2분의 3는2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 두 번째. 그러면 밑을 B로 바꾸면 진수랑 똑같은 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로그 B분의 로그 B 이렇게 쓰겠지? 네. 그럼 얘가 올 거니까 A고, 얘가 올 거니까 B지? 네. 자, 로그 B의 B는 얼마였어? 네. 그럼므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된다. 자, 역수된다는 거는 참고해.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를 밑이 다르지만 곱하면 네. 1이다라는 뜻이야. 얘를 못했으니까 오케이. 세 번째 로그 a의 p제곱 b의 q제곱이야. 얘는 어떻게 짤까? 얘 어떻게 했지? 나갔지? 응. 얘도 나갈 거야. 근데 어떻게 나가는지 보자. a의 b인데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나갈 거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로그 8의 64. 는8의몇 제곱이 64야? 20. 이렇게 푼다고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밑변한 식으로 볼게. 잘 봐. 두 가지, 두 번째. 로그 8의 8의 제곱 봐도 되지, 이거? 네. 저 왼쪽에 있는 3번처럼. 그럼 이 나가지. 얼마야? 2, 로그 8의 8. 로그 8의 8이 얼마였어? 2 예. 2제2이지그제곱 로그 8은 2의3제곱이지는이 2제곱이지. 2의 제곱이지이거는 얘만 얘지럼지수다곱고얘 분모로 이가고얘 분자로 2제서이이니까2이지제가이거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풀지 않죠. 그지 이렇게 풀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얘를 그냥 누르면 얘는 2라고 그냥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풀수 있지만 이렇게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라걸 알아야 내 마음대로 바꾸지. 지지고 복지. 자, 분명히 어려운 거 맞아. 너희는 5년 동안 만나온 지수만큼 로그를 오늘 하루만에 이 친구, 지수만큼이나 친근해지려고 노력할 거야. 그런 힘들 거야. 힘든 건 이해하고 해야 돼. 힘들다는 걸 받아들여야? 어렵다는 것도 이해해야? 안 지쳐. 오케이? 다 도와줄게. 내가 다 이겨. 오케이? 내가 다 이겨. 요즘 컨디션 좋아갖 고3들이 고 물어보는 질문에 고민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 이거 가벼운 터치만으로 끝내줬군요 자, 윗변 공식 마지막! 네번째 윗변양 공식 네번째 여기다 써야겠다 에이, 예 미안해 얘들아 이건 지수도 로그도 아닌 것이오 괜찮니? 날싫어하지만 어? 이걸 만든 새끼를 탓해 자, 밑이 따로 있는데 지수 자리에 로그가 왔을 땐이 진수와 맨 밑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C 로그 B에 A가 돼. 자, 이거 주로 언제 쓰냐면 얘랑 얘가 같을 때 진짜 많이 써.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4에 로그 4에 구제 곱 오케이? Okay? 이걸 증명되게 쉽긴 하거든? 얘는 둘이 자리 바꿔서 9, 로그 4에 4 로그 4에 4가 1이니까 그냥 9지 자 얘를 K라고 남을게, 얘를 얘를 K라고 남아봐 그거 결국 나한테 뭐 묻는 거야? 4의 K제곱이 얼마야 이거잖아 그치? 근데 로그 4에 웬만하면 이거 다 이렇게 증명이 돼요 이거 지수지 로그네? 이게 모르잖아 그치? 그럼 얘를 지수로 바꾸는 게 낫겠지 어떻게 써? 4에 K제곱이 얼마? 9 9. 됐어요? 괜찮으세요? 살아야겠어자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살를더 못하면 미안해 자꾸 많이 못해서 왜냐면 이따가 좀 힘든 놈을 더 만날 거니까 상형로을라는 거야 간단한 얘기만 하자 자, 만약에 썼어 불편한 게 있어야 돼얘들 유비 두 분, 뭐가 불편해? 뭐가 없지? 그치? 없는 경우는 10이 생략된 거야 몇이 생략됐다고? 10, 10. 미치 10인 로그는 음. 미치를 생략하여 쓴다. 오케이? 그래서 로그 10은 원래 여기가 몇이라고? 10. 로그 10에 10이니까 얼마? 음. 야! 로그 9999에 1 당황하지마! 진수가 1이면 항상 얼마라고? 네, 0. 0 오케이? <웃음> 음. 됐나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로그는 밑이 몇인 로그? 10인 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얘기하며 밑이 10인 로그는 밑을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수학에서 생략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 안하면 혼나 이제부터 너 괴롭힐 거야 이러면 지금부터 그 문제 나올 거야 이러면 자, 재를 한번 볼게요. 예제들을 좀 풀면서 갑시다. 혹시, 유비들 명제 기억하니?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아, 네. 피이면 휴이다가 참일 때이 녀석이 대우는 어쩌고저쩌고지. 그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힘들었지? 기억이, 기억이 잘안나 <웃음> 네.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힘든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교재 이거 보면 되네요 아 제가 다 뽑아줘야 되지? 네. <웃음> 죄송해요 아다 뒤에 금방 뽑아올 테니까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수업 준비하면서 문제 푸는 수업 준비 말고 프린트물 준비를 하면서 어, 뽑아놔야지 하고 뽑은 게 지난 시간도 실수해서 두고 뽑았는지 오늘도 두고 뽑았어요 네. 재렇있 n e 나오는 동안에 확인물서 제가 칠판에서 써볼게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9분의 1이라 한다. 네. 지수식 표현이지. 네. 얘를 로그식 표현으로 바꾸면. 로그 몇 해? 3. 3의 9분의 1은, 9분의 1은 마이너스 2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는 이 결과를 묻는 거고 로그는 이 지수값을 묻는 게 되겠지. 하나 더 써볼게. 5분의 1에, 쟤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마이너스 3제곱이 125다도 로그식 표현을 바꿔보자. 로그. 아무도안 계세요? 5분의 1. 5에 125는 마이너스 3이다. 할수 있네요. 그니까. 그 다음은 로그 3에 27이 3이다. 야. 어떻게 써야 돼? 3에 3제곱은 27이다. 그치. 자 로그 응. 루트2에 8이 6이 다웃해서 루트2에 응. 6제곱은 8이다. 그 다음 장에 있는 것 중에 불편한 것도 지우고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로그 x-2에 5 그냥 5 얘가 정이 돼야 돼. 로그가 정이 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이 되기 위한 조건. 진수는 0보다 크지? 그럼 됐지? 밑이 누구야? 얘가 1이 아니고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X는 뭐가 아니어야 돼, 일단. 3이 아니고 X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돼. 이거 어떻게 쓰는 게 편해? X의 범위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2보다 오른쪽인데 3은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거거든 여기 또는 여기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있지 로그 3에 X-3 이 정의돼야 돼 그럼 밑은 지금 이미 1보다 크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럼 진수만 보면 되네 진수는 0보다 어때야 돼? 네. 커. 네. 맥스는 뭐보다 커야 돼? 네. 땡큐! 땡큐! 네. 뽑고 있어요. 우리도 네.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뽑아왔어야 되는데. 이거 자두맛 어떠세요? 네. 먹어보신 분? 네, 맛있어요. 시, 자두라는 과일을 드셔보신 분? 먹어봤어? 네. 맛있지? 나 어릴 때는 동네 나무에 자두 열리고 살육도 열릴 거야. 나 시골에서 자랐게 아니라, 나, 내가 어릴 때 뛰어놀고 개구리 잡기만 그랬던 내가 지금은 뭐냐면 영일동로 택했어요. 드릴게요 <웃음> 현재까지 괜찮금책 보시면 중간중간 중간 회색 부분 음영처리된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 것도 보시고 세번째 요거,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제 뭐 있냐면, 로그 3에, 요기지. 로그 3에 1 더하기 로그 3에 얼마? 3. 3. 로그 3에 1이 얼마였어? 네. 0. 로그 3에 3은? 네. 1. 얼마? 네. 1. 이거에 대한 예제구요. 그 다음, 땡큐. 로그 10에 2 더하기. 로그 10에 5. 땡큐. 로그 10에 5는. 밑이 똑같네? 로그 10에. 밑이 똑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로그 10의 10은? 네. 네. 선생님 밑이 10인 로그는 밑이 생략한다면서요 이제 가끔 편이를 위해 생략 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 다음은 요거지 로그 5의 20.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5의 4. 4 땡큐는 밑이 똑같은 로그의 차는 진수의 네. 나눗셈 로그 5의 5는 또 얼마? 1 네. 이렇게 쓰다보면 그냥 다 1인 것 같죠? 다음 로그 5에 125 자,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개인 거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로그의 정의 그냥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5의몇 제곱이 125야? 어, 3이야. 근데 이미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도 있지. 아, 125는 5의세제곱이기 때문에 라고 쓰는 순간 이미 답은 나왔어요 하지만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앞으로 음, 나가면 음. 3 곱하기 로그 5에 5니까 얼마 그냥? 3, 3. 음. 생각보다 나쁜 친구는 아니죠? 형성은 괜찮아요? 그 페이지 맨 밑에 이제 확인 문제가 있는데 밑변한 식과 관련돼 있는 거지 네. 네. 그 페이지 그그예전 그, 그 옆에 을게 요거지 요거 보겠습니다 로그 10에 4 거하기 로그 25에 10분의 로그 25에 10분의, 10분의, 10분의 1 10분의 1어어어어 어, 어, 어, 이거 얘랑 같아 얘 어, 미친 10인데 달라 근데 여기 10 있네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고 싶지 네. 자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 역수된다고랬지자 네. 나는 요게 요게 되면 가르쳤어 내가 얘가, 얘가 될수있음도 인지, 인지해야지 그럼 뒤에가 얘가 뭘로 될수 있어? 앞에는 로그 10에 4 뒤에는 로그 10에 25, 25. 어? 밑이 똑같은 로그의 합이네 진수에 곱. 해보자 10에 몇 제곱이 100이야? 지금 가서 만세를 외쳐 엄마 네가 이제 로그를 풀수 있어 자 로그 2에 3 오케이. 곱하기 로그 3에 4자 4. 내가 이렇게 로그를 곱하는 건 여기 딱 하나 보여줬어 그지? 자 저렇게 처리가 되려면 얘랑 얘가 같으면서 얘랑 얘도 같아야 되지 네. 근데 내가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4는 뭘로 보여야 돼? 예. 2에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되죠여기까지 음. 그럼 이게 얼마야 그냥 예. 1 얼마 진민아 갈아서 돼. 수능형 팁. 잘 들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는 우리 이거 어차피 분수로 약분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요. 으흠. 됐어? 자, 확인 그 다음 거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이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에 대한 내용이 누구야? 로그 8에 27 로그 8에 27 아무리 생각해도 8을 몇 제곱해야 27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분해해 보는 거야 2에 세제곱이고 3에 세제곱이잖아 이거는 분모로 나간다 그랬고 이거는 분자로 나간다 그랬지 그럼 3분의 3이니까 필요 없네 그럼 뭐야 그냥 로그 2에 3 더이상은 간단히 안되는거그 다음 또 봤더니 로그 3에 5, 3에 5 곱하기 로그 5에, 5. 로그 5에 3이네 어머나 세상에 이거딱 봐도 얼마야 그냥? 1그 예. 다음 8에 로그, 2에서. 로그 2에 5. 3 선생님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어요 어떻게해요 얘랑 얘랑 자리 바꿔요 그죠? 바꿔봐 3에 로그 2에, 로그 2에. 8 로그 2의 8이 얼마일까? 즐겨 3 어? 이거 3이잖아 구령을 넣어줄게 2의 몇 제곱이 8이야? 3 오케이? 응. 네. 어. 그러면 3의 몇 제곱이야? 네. 정답은 하나 더 음. 5에 로그 5에, 3. 로그 5에 3. 3 어? 지수 자리에 로그가 나왔네 얘랑 얘 바꾸는거지? 네. 바꿔봐 3에 로그 5에 5, 5. 로그 5에 5가 얼만데? 1그니까 얼마야? 3. 자 구술 테스트 있죠? 구술 테스트 물어볼게요 로그의 정의를 설명하면 A의 B제곱, 1이다. 로그는 왜 튀어나왔다? 지수 대 지수가 불편해서. 로그 A의 N의 밑과 진수 N의 조건을 설명하다밑 조건은 1이 아닌 양수 조건. 진수는 0보다 커야 한다. 로그의 성질은 로그 A의 A는 1이고 로그 A의 1은 0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성질들. 밑변환 공식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개는 그냥 놔둘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정리를 좀해 주시고 제가 페이퍼를 또 준비했거든요 야 봐봐 봐봐 이거, 이거, 요거 네. 거꾸로를 좀 봐야 돼. 우리좀칠게 만약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로그를 곱하거나 로그를 나누는 거는 곱하거나 나누는 건 여기밖에 없어. 로그를 다 진수거든. 그러니까 로그인데 이렇게 있잖아. 그럼 밑이 똑같은 분수잖아. 이게 뭘로 바꿀 수 있어? 로그 3에 구인 거야. 왜? 얘를 밑을 5로 바꾸면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9니까. 얘가 얼마야? 어 3의 몇 제곱이 9야? 2지.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아이 음. 여러가지 로그에 의해 로그를 활용한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유형만 먼저 좀 만나보자고 예를 서 첫번째 확인 문제 3의 a 제곱이 x다 라고 표현을 했어 네. 3의 a 제곱이 뭐라고? x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 3의 몇 제곱이? b, 제곱. b 제곱을 y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뭘 풀래? 로그 3의, 로그 3의 x 제곱 y, y. y 세제곱은 ab로 나타내어라 이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 항상 내가 이 문제에서 뭘 기준을 잡아야지야? 어? 다 뭐가 제일 많이 보여? 3. 그래. 밑이 3이라는 공통점이 있구나야. 땅만 신경 쓰지 마. 근데 얘는 로그 고얘는 지수, 지수잖아. 네. 그럼 얘는 뭐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얘네를 바꿔야지. 로그 3에, 3에. x 의 A. A 로그 3에, 3에. Y는 B. B 그리고 얘는 어, 이제 얘를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거야 형태를 만들건데 XY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로그 3에 X제곱 더하기 로그 3에 Y제곱 괜찮아요? 왜? 밑이 똑같을 때 합해야지만 둘을 곱할 거니까 음. 그럼 얘는 뭔데? 이 e 나가지 로그 3에 x, x. x 더하기 3 나가지 네. 3 로그 3에 네. 너희 불안해 자꾸 나가는 것만 잘 대답해 네. 얘가 가출해 <웃음> 면해요 얘가 뭐래 문제에서 a, a. 얘는 뭐래 a. 그러니까 답이 뭐야 1 플러스, 플러스 3 빈다 다음, 하나가 더 있어. 3의 X제곱은 4의 Y제곱인데 그게 6이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이기 있지. X분의 1. 미안하다. 기사 안 나왔다. 자, 첫 번째 풀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비슷한 문제를 봤어. 지수에서. 그렇 지수에서 비슷한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하니? 둘, 이것을 먼저 봐서 6의 x분의 1 제곱이 3이다 쓸수 있지? 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네들 봐서 6의 y분의 1 제곱이 얼마다? 4다. 근데 x가 2배가 될 거니까 여기 전체를 제곱해주면 6의 x분의 2 제곱이 얼마다? 얘랑 얘를 더하기 위해서는 밑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지 그러면 더해질 거고 그래서 9 곱하기 4겠네? 36이야 6에 몇 제곱이? 36인데 자 지수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로그식으로 푸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소울2 내가 안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얘네들을 보니까 로그 3에 6이 X고 로그 4에 6은 Y잖아? 위치 다네데 6이 공통으로 보이네? 그러면 로그 6의 3은 뭐야? 뒤집어 쓰니까 역수지? X분의 1이네? 로그 6의 4는 뭐야? Y분의, Y분의 1이네? 이거 두배가 되려면? 2를 곱하겠지? 네. 얘는? 얹어지네? 그러니까? 9네? 네. 그러면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것은 로그 6에 9 더하기 로그 6에 4니까 로그 6에 36 얼마야? 2. 네. 선생님, 되게 신기해요. 왜? 답이 똑같아요. 당연한 것은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네. 됐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5번 어려워요 힘내세요 소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쭉 이어져 왔어.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언제부터 너희 눈앞에 붉어져서 나왔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7의 소수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루트 8의 소수 부분을 이런 거. 자, 이거는 전부 얘가 만든 거야. 나쁜 사람. 응, 나쁜 사람. 진짜 많이 등장하지? 수학이라서 이 사람이 사실 을 넣어놓은 똥들이 어마어마해 근데 이 분께서는 모든 양의 수는, 모든 수는, 모든 실수는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의 결합으로 되어져 있다고 라 얘기하셨어 무엇과 무엇?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의 결합 그런데 정수부분은 당연히 정수부분인거야 문제는 소수 부분에 얘기하는데 소수 부분을 보통 알파라고 보통 쓸거고 정수 부분은 n을 쓸건데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의 수를 얘기해 요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해결해볼게 을 2.7 정수 부분은 얼마일 것 같아? 2. 어, 2 소수 부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와. 마이너스 5.8 정수부분 마이너스 5. 그럼 소수부분은? 마이너스 0.8 어? 안 맞잖아.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2.7은 2하고 3 사이 어딘가에 여기 2.7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 숫자가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앞 숫자가 뭐야? 정수 부분이고. 이만큼이 소수 부분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5.8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 여기에 마이너스 5.8이 있는 거지.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6이고 이만큼이 바로 소수 부분인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0.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원래. 오케이? 그래서 이걸 표현해보면 얘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여기서 들어보지 않았니? 가우스, 가우스 기호 정수 부분을 가우스 r 씨가 이렇게 나타내 그래서 이거는 X의 다른 말로 이제부터는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봐라 루트 7은 어디에 있는 수야? 제곱하니까 4하고 9사이에 있지 얘는 어디?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수야. 네. 그럼 2가 무슨 수야? 정수부분. 얘는 정수부분이 2고 소수부분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얘네 둘을 더해서 원래 숫자가 나올 거니까. 얘에서 정수부분 빼버린 루트 7 마이너스 2가 바로 소수부분이야. 어떤 수에서 정수부분 빼주면 뭐만 남는다? 소수부분이 남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부분을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들어.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항상 누구냐 정수 부분이야.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어, 예전에. 소수 부분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면 당신은 진짜 상 받을 거라고. 구했는데 만들었는데 상안 주더라고. 팁이야. 얘는 마이너스가 없는 애들 예를 들면 2 플러스 루트 7의 정수 소수 부분은 항상 이렇게야. 루트 7 마이너스 2 항상 루트 7 마이너스 2야. 근데 2 마이너스 루트 7은 항상 3 마이너스 루트 7이 정수 소수 부분이야. 계속 고민해봐. 무조건이야. 예를 들면 15 마이너스 루트 5 얘는 루트 5라는 녀석의 범위가 2하고 3 사이잖아. 이건 소수 부분은 항상 이쪽에3 마이너스 루트 5야. 소수 부분은 한방에 거는 방법. 이거 내가 그 97년생이들 98년생이들 96년생이들 난 중3 때 이렇게 작혔어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 정수분을 찾겠어 근데 이거는뭐 몰라도 되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하자 로그 2의 5는 도대체 어떤 숫자일까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수가 2의 거듭제곱이면 좋잖아요 그러면 5보다 작은 수 중에 누구 있어? 5보다 큰수 중에 누구 있어? 6. 8. 아, 6은 2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2의 배수야. 그래. 이거 얼마야? 2.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니까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 2. 2. 그러면 소수 부분은 로그 5라는 것에서 2의 5에서 뭘 빼줘야? 2. 2를 빼줘야 소수 부분이 나오겠지. 괜찮겠어요? 네. 예. 어렵지 않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5를 방금 그거네? 로그 2의 5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나타내 보아라. 이랬지. 네. 자 그래서 로그 2의 5는 이쪽에 누가 왔으면 좋겠어? 얘보다 작은데, 5보다 작은데, 2의 거듭곱 대국수 중에 올수 있는 애. 4. 로그 2의 8. 아까 한번 했는데도 또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로그 2의 5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2와 3, 사이 그래서 정수부분 n은 누구야? 2이고, 소수부분 알파는 원래 숫자 로그 2의 5에서 정수부분 2를 빼서내가 된다. 선생님,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간단히 쓸수 있나요? 2라는 게 로그 2의 5 마이너스 로그 2의 4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밑이 똑같은 진수에 차가서 로그 2의 4분의 5까지 쓸수 있다. 그러면 그때 뭘구 구하래? 2의 n제곱 더하기 2알파제곱 자, 가자. 그럼 2의 n제곱은 2제곱, 그지? 더하기 2의 알파는? 요거 2의 4분의 5. 오늘 배웠어요, 그죠? 얘는 4구요.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거니까. 4분의 5 되겠죠? 통분하겠습니다. 4분의. 자, 이렇게 얼마나 친절해요, 통분까지 천천히 해드리고. 4분의 16 더하기 얼마? 5. 는 4분의 받아올림 조심하세요. 21. 몇분데는안 되나 확인하시면 끝났죠. 구수 테스트 안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구수 테스트는 의미가 없어요. 유형을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야. 자 이것도 로그식 계산이 있고 지수식 계산 두 가지 다 보여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밑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할때너희 박경 알지? 박경 뭐구나 박경희, 피오랑 같은 그룹이니? 네. 맞니? 저기 나오잖아, 문제적 남자 안 보니, 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나오면, 문제 딱 나오면 아, 문제 등록게 그러면 이네애 아, 어떻게 풀까? 내가 꼭풀 거야, 여기 뒤쪽이 가깝지 않니? 근데 수학 문제를 딱 주면 아, 문난풀 듯이 모라니까 문제가 뭔지 사고부터 해야지 밑줄 칠 필요 없잖아, 이 수학에서 제일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액션. 문제 밑줄칠 일이 없어요. 사실. 밑줄은 언제 쳐? 이 문장이 얘를 수식하는구나. 얘가 이 녀석의 주어야 이런 거할때 쓰는 거고. 수학에서는 굳이 칠 필요 없어. 아, 치는 걸 뭐라고 하는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내 팔에 드릴게 펴서. 정리하고 보세요, 전체. 네. 가요. 그냥. 여기도 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 두둥딱 상용 로그입니다. 아까 1차시에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3차시까지 나가는 거거든 그래. 1차시에 나가면서 이 규충리의 상용 로그라고 잠깐 얘기했지. 밑이 몇인 로그 어, 밑이 10인 로그야 그밑을 어떻게 한다? 어, 생략하자야 근데 왜1 왜 0한테 그러는 거지? 많이 우리가 십진법에 살아서 그래. 십진법이라는 게볼것 같아. 한 자리에 자릿수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야. 컴퓨터는 이진법이잖아. 어한 6년 전 커리큘럼만 해도 이진법을 배웠어. 아니나 10년 전 커리큘럼이 진법이 중학교에 있었어. 진법이. 이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꾸고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는 거. 근데 안 하잖아요 요즘은 아니 이진법은 몰라도 되죠 2 0법을왜 사람이 알아야 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는데 점점점 그런 거지 근데 원리학교도 남아있다 최근에 없어졌지 자 우리는 몇 진법에 살고 있다? 십진법 수에 살고 있다 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모든 양의 수 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단 n은 정수부 A는 정수부분이 1 이상 10미만인 수. 정수부분이 한자인 수.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237은 2.37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옛날에 표기법이 이것도 중학교 때 있었어.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이 진짜 헬기 혔어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또 많지 너희 배울 때 어땠어? 곱셈공식 있었지 곱셈공식 있었고 그거 끝난 뭐 배웠어? 지수법칙배우고막다 배웠지 그리고 나서 또뭐 배웠냐면 방정식 있었어 연립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있었고 끝나면 1차 함수 있었어 그리고 연립방정식 1차 함수의 관계도 나왔고 이게 1학기였잖아 여기에 거기에 저것도 있지 뭐지 2.3땡, 그땡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음, 네. 기억나요? 소수 위에 땡 쓰는 거. 이거. 음. 그 비둘기 있잖아 비둘기. 0.9땡, 0.9999 이거. 음. 저것도 배웠는데, 심지어 이 표현법의 유효숫자 표기법이라는 것도 배우고, 오차와 근사값도 배웠어. 음. 애들 죽어나지.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굉장히 큰 수. 굉장히 큰 수. 1이 한 수, 수십 개 적혀있어 7이 수십 개 적혀있어 수백 개 근데 그 밑에 있는 숫자도 7이 그 정도로 많아 근데 어떤 숫자가 큰지 비교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끝에서부터 맞춰봐야되지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클지 얘가 클지 7.34 곱하기 10 누가 클까? 위에 훨씬 크겠지 비교가 되지 그래서 요 표현들을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면 0.0237은 똑같이 2.37 곱하기 10로 보내야 되잖아 네. 왼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10배 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10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숫자, 이 A에 해당하는 몇 가지 숫자를 알면 표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맞춰서 보는 게 너희 그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용로 표야. 자, 우리 실수라는 걸 배울 때, 분수표현이 되는 유리수와 분수표현이 되지 않는 무리수로 나눴지. 유리수는 크게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다른 말로. 분수도 나눠봤다면 무리수도 종류가 있어. 너희가 알고 있는 무리수 첫 번째 누구요? 응. 원주율. 그리고 누구? 제곱근. 자, 제곱근도 계산이 안 끝나고 수단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표에다 딱넣 놨지. 제곱근 표. 맞지? 그리고 삼각비도 넣어놨지. 삼각비 표. 삼각비도 여기 들어가. 상용 로고도 여기 들어가. 이건 그냥 이야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표 읽을 수 있어 이거야. 표 읽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생각해봐라, 제곱근 표 읽는 거 가르쳐 주고 읽었어? 그냥 보면 읽지. 삼각비표 누가 가르쳐 주고 읽었어? 아니 그냥 읽지. 그럼 상용 로고 표도 그냥 읽어.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첫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뭐라고 돼 있냐면 로그2가 0.3010이래 로그3은 얘들아 우리 강의실에 또 사람들이 사라졌어. 4771 477. 477. 이거 4끼 음. 죄송해요 로그 0.75를 계산해 보아라. 로그 0.75는 로그,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해야 돼 위치 다 똑같네. 이걸 어떻게든 2와 3으로만 만들어 보자는 거야 오케이? 쟤는 그러면 100분의 75는 로그 4분의 3은 로그 3 빼기 로그 샀어도 돼. 돼 거꾸로 봐봐 거꾸로 이건 이거니까 음. 어. 그럼 얘는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0.4771 빼기 2 곱하기 0. 음. 그럼 얘가 0.4771 빼기 0.6020이잖아요. 네. 자, 빼러 갑시다. 네. 오, 이거 어렵다. 자, 이거 뺄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자. 네. 그러면 4771 뺍시다. 9. 4. 0 1 2 그니까 지금은 상황 로그를 계산하자요. 그 다음 계산된 상황 로그가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데는 그다음이고두 번째는 뭐야. 로그 3의 20이지.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 밑이 달라. 밑을 몇으로 맞춰. 10. 그럼 로그 3. 3분의 로그 20은 4 곱하기 5. 5. 4 곱하기 5 해도 되는데 2 곱하기 10을 할 거야. 왜요, 진미나야? 10은? 날라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로그 몇분에3분의 3분해. 로그 더하기 로그 10이니까? 1. 네.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지? 네. 0.4771 분의 얘가 0.60, 0.3010에다 1더 했으니까 1.3010. 그럼 얘는 어차피, 어차피 이 계산이잖아. 4771분에 1310. 괜찮아요? 이거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몰라. 왜보 1310을 4771로 나눠야 돼. 소수점 안4째까지까 계산해야 돼. 책에 나와 있잖아. 계산 과정은안 나와 있지만. 응. 두번 들어가겠죠? 거의 두번 들어간다고 나왔으니까 2 4 5 9 8 6 4 3 0몇번 들어갈까? 책을 보고 힌트를 찾아 일곱 번이잖아 <웃음> 대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드럼 문제는 잘 나오지 않겠지 여러분도 그 다음 상용목은 환용인데 이게 제일 암표야. 두 번째, 확인. 상용 로그의 뭐? 활용이야. 자, 요번 너희 중간고사에서 가장 들러온 문제 중에 하나로 상각해 거야. 지수함수의 활용, 로그함수의 활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 상용 로그의 활용이 미쳐버릴 거야. 왜? 문제 봐봐. 첫 번째부터 일단 짜증나는데, 상용 로그의 활용두 가지다. 지민아 가라사대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끼리 표현이야. 학교에서 쓰지마. 졸긴 중식. 문제는 졸라 긴데 중간에 시카나 꼴랑 있는 거야. 구조는 글 겁나 많고 공식하나. 글 겁나 많고 보기 땅땅땅땅. 얘는 정말 있어 보이게 설명할게. 이건 미괄식이야. 뒤부터 이런 게있어 보이잖아 인간 다 이렇게, 그냥 설명할게. 위에는 예를 들면 이거야, I를 지금 보이는 거, 그 문제. 소리의 세기를 I라고,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할 때, 왜 이게 써있고 데시벨이 뭔지에 관심 갖지 마. 꼭 이런 문제 나오면 문과 친구들, 문과적 성향이 강한 애들. I, Z 안될까? <웃음> A가 소외받았나 봐. 이런 거 하지 마. 이과적 성향이 강한들 이 공식을 어떻게 증명하지 하지마! <웃음> 여기에 수치가 나올 거야 상황이 나올 거고 그 수치를 어떤 걸 어디다 대입해야 될지 문자가 여기 있을 거야 그걸 식에 맞게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야 오케이? 네. 그러면 확인, 확인 첫 번째가 졸균중식인데 딱 보면 무슨 식이 써있어 i0는? 네. 10에 마이너스 12 제곱을 이용하여 d는 1 5 봐. 10 만약에 로그 이렇게 쓰면 1 0 1 0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했어 로그 몇이야 아이 제로분의 아이 자 이거를 풀 건데 뭐라 뭐라 했냐면 소리의 크기가, 자, 소리의 크기가 얼마래? 30. 30이래. 근데 소리의 크기는 문제를 봤더니, 위에 봤더니 뭐야, 얘가? 아이야 얘가, 얘가 30인거네?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돼있어? 데시벨은, 가청, 뭐, 소리의 4배의 세기를 가진 소리의 크기는 몇 대의 실입니까? 이거의몇 배? 네 배. 네, 네. 배. 몇 데시벨인지 구하세요. 어? 나왜 이렇게 흥분이야. 자, 30데시벨에 대해 문제 맞지, 이거? 소리의 크기가 야, 문제 어렵다 그치? 소리의 네배의 세기를 가졌어. 그러면 아 미안 소리의 크기가 30데시벨이니까 소리의 크기가 30데시벨이지 네. 내가 너무 흥분했어. 데시벨 이 녀석의 소리의 세기는 아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아인 거야. 그냥 이 녀석의 소리의 세기가 몇 배? 네배4 네 i가 됐을 때. 너의 소리의 크기는 얼마니? 이거지. 그럼 얘가 4i가 들어갈 거야. 근데 i일 때이 값이 30인 거지. 얘가 얼마고? 이거지. 자 그럼 정리해볼게. 30은 10로그 i에 마이너스 로그 10에 로그 10에 마이너스 1 2이 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네. 그럼 이게 튀어나갈 거니까 플러스 1 2이 이렇게 되는거지 괜찮은거지? 네. 얘가 얼마야? 3이지 네. 그러니까 로그 아이는 얼마야? 네. 마이너스 9여야돼 괜찮아? 근데 이게 몇 배가 됐다 그랬어. 네배, 네배. 그럼 넣어보자고요 4가 들어올거예요 그럼 1 2이10 로그 몇 i? 4이. 4이 플러스 12. 이거잖아. 이게 얼마야? 를 묻는거야. 그럼 얘는 10 로그 4 플러스 로그 i 네. 플러스 12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9괜찮아 여기까지? 네, 네. 그럼 난 로그사만 구하면 돼 근데 문제를 봐봐 로그2가 얼마라고 나와있어? 어, 로그2는 0.3이래 그럼 로그3 0.6 그러니까 얘가 0.6인 거지 네. 그럼 샤라락 더해주면 얼마야? 샤또 똥꼬 3.6 거기다 얼마 고했어10 10. 그래서 몇대1 0벨3 6대1 0벨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긴 읽는데 누구를 어디다 집어넣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겠지. 나도 헷갈렸다. 그럼 너희도 힘들다. 보겠다. 두 번째 상황은 여긴 안 나왔는데 두 번째 상황은 이 앞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라고 돼 있지. 학교 선생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저거 내면 <웃음> 왜냐면 봐봐 일정하게 증가 감소율을 계속 곱한다는 건 뒤에 배운 사람들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의랑 등비수열이랑 노리를잘 섞을 수 있거든 근데 사실 그렇게 내면 등비를 선행한 친구들은 풀고 선행을 안한 친구들은 못 풀잖아 솔직히 선행 방지라며 선행하지 말라며 선행 금지라며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선행했다가 너희 교육청에 전화했다가는 난리나서 선생님 이렇게 된강되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솔까 학교 선생님이 후배 밖에 나가고 너희를 생각한다면 근데 저걸 낸다면 진짜 오케이 저건 어쨌든. 우리 쭉 하는 동안 수혈 배우고서 수혈 문제랑 섞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긴 지금 문제는 별로 안 나와있고요. 그 다음이 어 배고파. 옆에서 꼬르륵 박은 났니? 너니? 나 맞지? 너야? 근데 왜 내가 느꼈지? <웃음> <웃음> 이상한데? 우리는 한몸인가? 자 지워도 괜찮죠? 빨리 지웠으면 좋겠죠? 빠르게 <웃음> 이 맞습니다. 문제도 어? 아, 아 더해요. 앞으로 뭔가 계산을 하는데 숫자는 없고 계산만 하고 가기로 있어요. 여기 숫자 5청나에 맞춰서 소수 계산 얼마 만에 만났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소수 계산 처음 하지 않아? 너희 그거 알아? 대학교 가면 수학 안 하는 거? 이과만 한다매. 경영, 경제 이런 것만 한다매. 점점 하나씩 빼지 네가 그거 알잖아 대학교에서 뽑으려는 학생 수보다 지원자 수가 적어서 갈 수는 있어요. 어디든 그러니까 어딜 가네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로그든 정수분, 소수분 존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상용로그야. 저기다가 로그 취해볼게 모든 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냐면 를 이것도 역시나 그 인간 그 악의 축 아까 나왔던 그 이름 세 글자 누구야? 가우스, 아이, 또, 저쪽에서 얘기한, 그거 말고. 자, 그러면, 로그를 취해보자. 로그 n은, 양의 실수에 대한, 로그 n은, 양의 실수의 상용로그 값은, 오케이? 양의 실수 n의 상용로그 값은, 오케이? 여기도 로그를 취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로그 a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고, 로그 10에 n 제곱 되겠지? 근데 이 아이는 나가고 로그 10은 1이니까 그냥 n 되겠지? 괜찮아? 어 그냥 그러려니 해, 괜찮아. 괜찮아. 로그 a 이 조건에도 로그를 취해 보면 어쨌든 n은 n이 궁금해, 로그 n이 궁금해 그냥 n이 궁금한 거니까 n은 정수 그대로고요. 바뀌지 않아요. 여기도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a는 이쪽도 로그 치하면 로그 1은 0이고 로그 10은 1이지. 그럼 가만히 봐봐. 이 숫자가 0보다는 크거나 갖고 1보다 작은 수. 아까 이런 거뭐라 그랬어? 맞지? 아까 얘는 그대로가 뭐야 지금? 얘가 정수부이 되는 거지. 아, 어쨌든 로그 n을 상용로그 취하면 그 숫자도 숫자기 때문에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오케이? 그때 정수부분이 나타내는게 n이구나. N이구나. 뭐구나? n이구나. 뭐구나? n이구나. 뭐구나? n이구나. 뭐구나? n이구나. 그 n이 뭘 나타냈는데? 1 2 곱해진 횟수를 나타냈구나. 오케이? 잘 봐라. 이거 봐. 237을 로그를 취한다는 것은 왼쪽에 있는 거 그거 참고할게요. N이 누구야? E 플러스 로그 A A가 2.37 이렇게 될 거거든. 오케이? 로그 밑에 있는 거 0.0237이라는 것은 N이 누구야? 플러스 로그 0 2.37 되겠지. 자 이때 앞에 있는 이 자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정수. 그렇지. 땡큐 땡큐베리머치 정수 부분 뒤에 있는 이놈 식기들은 뭐라고 해? 소수 부분 그렇지. 소수 부분이라고 하지. 잘 봐봐. 정수 부분은 10이 곱해진 횟수야. 자 그럼 여기다가 10을 두번 곱했으니까 요렇게 되지. 정수 부분이 몇 자리? 세 자리지. 왜? 하나에다가 둘을 더 곱했으니까. 오케이? 두 번째 얘는 봐. 여기서 왼쪽로둘 가지. 그럼 찍으니까 소수점 아래? 두 번째지. 마이너스니까 두 번째야. 그래서 봐봐. 이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이해 못해도 돼. 왜그러고 이거 어요안해워도 돼. 솔직히, 안해워도 돼. 오케이? 이거 어려워? 한 문제가 안나고쉬운 사람은 버려도 돼. <웃음> n이, n이 0 이상이면 이쪽에 해당하니까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자리수가 돼. 자리숫자가 돼. n이 2이기 때문에 세자 기수. 오케이? 그러면 n이 0보다 작으면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잖아. 소수점 아래 중요한 거 이거야. n번째가 아니야. n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n 번째에서 좀 길어. 처음으로, 생판 처음으로 영한인수가 나와. 얘가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영한인수가 나와. 오케이? 그냥 즐겨. 아씨, 등록결어렵 정도만 즐겨. 자, 다음. 소수 부분이 어때, 이쪽은? 같지? 소수 부분이 같다는 표현은 이 숫자의 배열 상태가 똑같다. 237, 237. 수배열이 같다.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314, 3140 3140 3.14 0.00314 314, 000 0.0000314. 이것들을 다 로그 취해 봅시다. 괜찮겠어요? 전부 다 숫자 배열이 314지. 314 상태고 뒤에는 0 붙는 거기 때문에 수 배열이 똑같아서 소수 부분이 더 어떨까? 같아. 소수 부분이 같아. 야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할게 이게 이게 너희한테 만약에 과외 선생님이 붙거나 누가 붙던간에 이게 사라진 건2010 5학년, 2015? 2016? 2016학년도 수능에서 사라졌어. 그때까지만 나오고 사라졌어. 그때까진 이게 뭐였냐고? 킬러. 수능 전날까지 해도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는 게억이야 이거. 정수, 분군 소수. 그런데 가벼운 정의라고 하는 게이 정도야. 통째로 잡았다고하대 오케이? 하지만 가끔 선생님들이 몰상식하게 할수 있으니까 주는 것 뿐이야. 안 해도 돼. 알겠어? 그냥 들어만 놔. 봐라. 아, 얘는 몇 자리야? 네, 네. 자리. 네 자리잖아. 이게 넷이잖아. 네. 그럼 어차피 얘는 상용로그 만들면 n이 얼마라는 얘기야? 3. 3이겠지. 얘는 3 더하기 로그 3.14 나올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정수부분이 몇 자리야? 한자리니까 n이 얼마야? 0. 0. 그러니까 얘는 0 더하기 로그 3.14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 로그 취하면 여기다 로그 취하면 오케이? 그럼 얘는 소수점을 하나, 둘, 세 번째지 그니까 러 뭐야? 더하기 로그 될 거란 얘기야 여기다 로그 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너무 쉽, 숫자 세는 거잖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리잖아 애니 몇이야? 더하기 로그 와 이제서야 막 따라하는 거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잖아 소스 잡아야 해. 그럼 뭐 가야돼? 플러스 로그? 3.14 다현이는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거든. 자신감이 붙으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 집중력이 앞으로도 계속 갔으면 좋겠어.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양수 A 확인 문제야. 확인. 양수 A에 대한 상용 로그를 취했더니 로그 A가 얼마래? 4.57 3은 9래. 자, 이 녀석이 뭘 구하래? 정수 부분 구하래. 정수 부분 얼마야? 4. 어, 4. 소수 부분 얼마야? 4. 너무 쉽네. 양수 B에 대해 로그 B는 얼마야?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7 3 9야 네. 자, 그럼 이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4이지? 네. 음수는 한칸더 갔단 말이야. 네. 그렇지. 정수 분 마이너스 5지 얘에서 이거 빼주면 되지. 빼러 가자 뒤에서부터 1 573? 뭐지? 라고네 친구들도 기회를 얼마야 네. 6 2 4 0.4261 빨리 풀고 싶으시면 밑에 보기 보시면 있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봐봐 이게 뭔 뜻일까? 로그 A 빼기 가우스 로그 A 지민아 가아서돼 가우스는 이 녀석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 이 녀석에서 정수 부분 빼래 그럼 뭐 남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나 소름 돋았어 지금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다른 학원 심화방 가야 들을 수 있는 얘기야 로그 30에서 가우스 로그 30을 뺀다는 건 무슨 뜻이야? 로그 30에 소수부분이 얼만데? 이거지? 그럼 정수부분 따지러 가자 이거 몇 자리야? 네. 두 자리인게 정수부분 얼마야? 네. 1이잖아 1. 그럼 정수부분이 1이니까 로그 30에서 못빼라 얘기야 네. 1을 빼라 얘기지?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렇게 써놓으면 화장실 가서 바지만 내리고 나오는 거야 어, 배가 아파. 배가 문 물을 딱열고 바지말 딱 내리고 다시 나오야 아무것도 아한 거야. 밑이 10이잖아, 그지? 네. 1은 얼마야? 로그? 10. 10에? 10. 10. 그지? 그럼 로그? 10에? 3이 10? 어, 근 얘가 더좋습니 이래야 비례까지 사용하고 나온 거야. <웃음> 표현차. 됐어요? 네. 어려워요. 이해해요. 인정해요. 알아요. 어려운 거. 뒤에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웃음> 야, 힘드신 분들은 한번 머리 끌인딱 붙잡고, 자기 머리 붙잡고, 아! 아! 한번 하고 다시 하실 겁니다. 아무도 힘들진 않다는 얘기네. 어, 좋았어. 여기 표현 요걸 써놔. 아까 뭐였지? 로그엔.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엔 이게 무슨 뜻이라고? 로그 누구의 로그엔의 소수부분 나는 칠판에 내가 써 떠드는 게 좋아 3시간 써도면 3시간 동안 떠들 수 있거든 나 30대 중반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텐투텐하면 12시간 동안 당니해 그래야 안 졸잖아 막 겨울, 여름방학, 겨울방학 스케줄이 밤 10시까지 수업하고 11시에 원장님이랑 소주 하나 하고 새벽 4시쯤에 들어가서 씻고 복과했고 8시 반에 학원 출근해서 10시부터 또 수업합니다 재밌어요 나중에 너희큰 학원 선생님 해봐돼요 재밌어요 조그로왔어요 선생님과 내가 조교말고 어. 아. 조교랑 선생님은 좀 틀려 그쵸. 자 밑에 확인문제 보시면 우리 정수부분 쉽게 구하는 거 아까 이기자리수면분 네. 사는 거 네. 아까 연습했잖아요 로그 몇이야? 467.32 467. 467. 467. 467. 467. 467. 어몇 자리야? 462. 세 자리니까 정수부분 얼마? 괜찮지? 야, 요것만이라도 해주면 어우,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애들 중에 모든 학년 중에 요거 제일 잘 알아 듣고 있어 <웃음> <웃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 자 소수점 아니잖아 네. 몇 개야? 네, 네 번째니까 얘정수 부분 얼마? 어, 그럼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해요? 이세 제일 빼면 되지? 얘 빼면 되지? 오케이? <웃음> 요, 야들 다음 거 절반지에 이제부터 미친 짓거리를 할 거야.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면, 이제부터 소수 부분이 같다가 아니라 소수 부분에 관심을 가질 거야. 왜? 소수 부분이 진짜 누구? A. 숫자의 모양에 관심을 있는 거거든. N은 그냥 자릿수야. 소수점이 어딨는데? 이거 얘기거든. 자, 조금만 긴장하고 보시되, 겁먹진 마세요. 어? 내가 잘 이겨. 내가 잘 이겨. 귀신 보는 거 아니잖아. 아나 그냥 저거 못 이겨 나 저거 무서워해 높은데 높은 데서 듣는 그천혈귀신 같은 유행기 별로 안 좋아해 무서워요 저 예전에 그래서 어, 아파트 9층 살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높지 않아? 아나 지금도 9층 타는구나 어, 갑자기 아 어, 지금 힘드네 문제 첫 번째. 로그 2가 얼마래? 0.3010으로 읽어 주십시오. 공은 좀 그래요. 2의 30제곱은 2 0 대요. 사십대가 되면 안 되니. 몇 자리 정수냐? 미안해요. 몇 자리 수냐? 첫 번째 지두 가지를 물을 거거든. 자 이걸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우리 옛날엔 이거했어 2의 20제곱에 1의 자리수는 뭐야? 2의 1제곱은 2지 2의 2제곱은 1의 자리를 물었어 2의 3제곱은 8. 2의 4제곱은 6으로 끝나지 2의 5제곱은 다시 2, 4, 8, 6이 반복되겠지 그러니까 4개가 한 세트니까 20제곱을 4로 나누면 5번 반복되니까 여기서 끝나네 그럼 얘는 1의 자리가 6일 거야. 그치? 1의 자리 수 없는 거는 그냥 규칙 찾으면 되지. 이거 옛날에 했던 거지. 해봤던 문제 될 거야. 중학교 1학년 때쯤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래. 너희 그때는 기억안 난다고 다 치부해. 얼마나 중학교가 기억이 안 나면 중학교 2학년 애한테 원래놀비 얼마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점 있어? 중1 때 배운 건쏙 까먹고 6학년 때 배운 거만 기억해.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저업 말했니? 자, 이제부터는 몇 자리냐? 그리고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냐? 늘 모를 거야 그냥 계산은 안 되겠지 설마 이거 20번 곱할 사람 할수 있어요 1024 곱하기 1024 실제로 하면 돼요 별로 크진 않아서일 거예요 곱하면 뭐1 0 0만보다좀 크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아닐 거니까 일단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얘한테 로그를 취할게요 얘한테 로그 취해서 상용 로그 값 중에 정수 정수 값은 몇 자리 순인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에 20이니까 나가지 이거는 20 곱하기 0.301 0은 안 쓸게요 그러면 하나 옮기고 6에다가 이거 곱할 거니까 3.01에다가 곱해 6.0이 되겠지 정수분이 얼마? 6이지? 몇자리세요 7자리수입니다 7자리수 오케이? 그럼 100만인데 왜7자리세요 0이 6개 붙잖아요 몇 자리 수라고? 일곱 자리 수 그러면 6 더하기 0.0이잖아요. 그럼 얘가 n인 거고 얘가 로그 g a인 거잖아. 네. 괜찮니? 그러면 잘 들어봐. log 1은 분명히 0이지. 네. 로그 g 2는 분명히 써있잖아. 0.30이지. 그러면 0.00이라는 건요 사이의 숫자지. 로그 1점 얼마겠지. 이게 A거든. 최고자리 숫자는 1이야. 1. 이게 수능 전날까지 선생님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잘안 돼요 하는 부분이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방에 이해할 생각을 하지 마. 그리고, 단언하는데, 이거 내면, 오케이? 만약에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활동지로 이런 문제를 줬어. 그럼 가지고 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끌어와고 같이 얘기하자고. 오케이? 다음은 뭐야? 로그 3이 얼마야? 0.377 너무 즐거운 나머지 0점을 빼버렸어요 0.071 0점? 네. 자뭐 3분의 1에 20제곱은 소수점 아래 몇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몇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몇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몇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몇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 정수 부분 묻는 문제구나 그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리수자리수자리수자리수 정수 부분 묻는 문제구나 최고 자릿수는 사실 묻지 않았는데 내가 오지락떠가서 조금 더 보여드린 것 뿐이니까 그럼 여기도 뭐해 보자고 로그 취해야지 로그 20 나가지? 네. 3의 마이너스의 제곱이지? 네. 3분의 2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나가지?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0 곱하는 거네? 네. 그러면 4, 7, 7, 1 9, 5, 4, 1 여기 찍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9. 점 무사일 이렇게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1 하나 더 봐, 음수는 마이너스? 10. 그럼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몇열 번째. 오케이? 네. 느낌이 좀 없어요? 안 없어요? 왜? 아, 복쌤. 아우, 진짜! <웃음> 아우, <아유>,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계속 대답안하 킥킥 웃고 있어도 왜 이렇게. 곱하기에 맨 마지막 제가 잘못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해지금게요 빨리빨리 이거 머릿속에 사라지는 게 낫잖아요. 다음, 확인, 확인, 영상, 어 이따 인코딩하고 오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늦어도 내일 올라가니까 복습을 하십시오, 반드시. 네. 영상을 보실 때는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1.2배속, 1.3배속이 좋고요. 문제풀이는 본인이 공부한 문제만풀이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수업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영상을 본다, 다른 개념을 본다. 개념 영상만 보시고 문제풀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로그 35.7 35. 이얼마래 1.5.527 사실 어 1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얘몇 자리 정수부분이 두자리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거잖아 그치? 음. 그러면 우리는 로그 3.57은 얘랑 수배열이 똑같으니까 소수부분은 같은데 정수부분이 한자리니까 음. 0 5 이렇다고 봐도 되는거지 네. 괜찮아? 아니 다른 방법으로도 풀수 있어 뭐 로, 네. 자, 로그 x가 얼마래? 8.52. 아, 야 이렇게 써놨거든? 야, 근데 치울게 이것도 치울게. 아유, 그냥 치울게 그냥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의미 말고 그냥 이대로 풀어보자 오케이? 야 눈에 띄는 질 거슬리는 새끼가 누구야? 5527아니 이거? 네. 맞니?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빼버리면 되지 않니? 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좋으니까 로그 x 빼기 로그 35.7은 얘에서 입병 얼마야? 3. 맞아? 3이 뭔데? 참 우리들 마음속에 뒤있다면 빼기는 싫어요 어릴 때부터 빼기 너무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양하면 더하기 되지 않을까요? 잘 봐. 내가 뭐한 거냐면 봐봐.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불편한 걸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해. 제일 불편한 거부터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들을 없앨 거니까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럼 로그 x-로그 35.7은 얘에서 얘 빼면 당연히 3이지. 그런데 로그 x 빼는 거 싫으니까 이항하면 로그 35.7 35. 더하기 3이지 네. 근데 얘는 3 로그 1 0핸지지 네. 얹어지지 이거네 로그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해 선생님, 그럼 다른 방식은 뭐 있습니까? 네, 보자. 소수부분이 어때요? 네. 같아요. 그럼 X는 얘랑 수배열이 같아요. 네. 수의 배열이 같은데, 정수부분이 몇자리길 바랍니까? 다섯 자리죠. 다섯 자리니까 공중에 붙이고 짠떼 버리시면 되겠네 아, 원래 처럼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내가 좀더 지식이 많아지면 행동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 더 빨라지. 또 하나 갈때 로그 x가 얼마래 이번에는? 4, 7, 마이너스 1.4474 마이너스 1.4474 선생님 여기는 응. 불편한게 두개에요 그럼 생각해봐 빼서 없애지 못했잖아 응. 더해봐 더하면 소수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호 빼고 요 소수부분 뒷부분만 봐봐 더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0.57 5이2단 뜻이잖아 얘랑 수배열이 똑같은데요 소수점 아래 몇번째에서? 음, 음. 마이너스는 그대로야 두번째잖아 0.0357 수배열이 똑같아요 얘랑 숫자 배열이 똑같아요 얘랑 소수점 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수배열이 똑같은데요 저는 소수점 아래 두번째에서 처음으로 영환인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숫자배율 똑같으니까 357, 357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소수점을 두 번째니까 0.0 하고 나오면 될것 같아요. 아까 잘했잖아. 0.0357. 얘들아, 이거 로그치하면 소수점을 두 번째니까 정수금뭐 나올까? 마이너스 2여 잘했잖아. 마이너스 2네? 그럼 두 번째로 가야 지근데왜 이렇게? 어? 야, 이거 되게 잘했잖아. 당연히 그래. 나는 이게 맨날 하던 거니까 버퍼링이 없는데 너희는 하나하나 버퍼링이지. 다 과속방지턱이 계속 있지. 뇌 천천히 해. 뇌 주름이 다 그래서 있는 거야. 별뻘 소리를 다 하다. 와우. 와우. 넘어가도 넘어가도 끝나지 않죠. 자, 지금부터 저 혼자 넣을게요 여러분, 즐겨주세요 그 다음 확인 하나만 같이 봅니다 괜찮겠어요 이거? 살아계세요? <웃음> 살아계세요? 그냥 오늘, 자, 뉴비 분들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사용로그는 우리가 보통 푸는 문제들 사용 로그 표는 쉽다 오케이? 상용로그 표는 어떻다? 쉽다 깊게 들어가면? 어이. 좋댄다 <웃음>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실제로 학교에서는 거의 요정도만 하는거야 상용로구 표만 많이 밑으로 들어왔더니 입 다만큼 이지 지금 이상용록구의 문을 열면 뭐가 되는거예요 헬게이트지 이게 지옥문을 열고 들어오신거예요 반가워요? 기졌어요 <웃음> 나도 깜짝 놀랐어. 여기까지 들어갈지도 모르고 수업 준비도 안하고 대충 하고 들어왔는데 거의 뭐 현장에서 촉이고 있는가? 로그 2가 얼마야? 0.3010 로그 3이 얼마야? 0 2 0, 0. 0. 0. 0. 이쯤 되면 이제 외우지 않을까? <웃음> 자3의 몇이? 30에 뭘 물었어? 최고, 최고 자리수 어? 아까 최고 자리수 봤지? 어찌했어? 로그 30 로그 3이죠?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30 로그 3은 30 곱할 거예요. 3을 곱할게요. 3, 1, 2 올라가, 3, 2 올라가, 1, 4소점 아래 여기 찍죠. 그러면 은 14.313이죠? 그럼 얘는 어쨌든 몇 자리 수야? 15 자리 수야. 그럼 최고 자리, 15번째, 제일 앞에 있는 숫자는 뭐랑 관련된 거야? 로그 0.313 비교해봐. 얘 어디 있어? 둘 사이에 있지? 로그2보다는 크고, 로그3보다는 작은게 로그A지 A는 2. 얼마, 얼마, 얼마 괜찮아요? 최고자리 숫자가 얼마다 음. 여기까지는 쉽거든? 그 당시는 차순위자리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 숫자까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연필이 이렇게 고 평가원 똑같애, 똑같애 이번에는 3분의 1에 몇 제곱? 20제곱 이 녀석의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응. 숫자가 누가 나와 이거지 몇 번째가 궁금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와 이거니까 역시나 또 해보자는 거야 얘는 로그 3에 마이너스 20제곱 맞아요? 네. 조금 속도 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을 곱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20을 곱하면 아까 마이너스 자신 있었잖아 95 사이.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0.458. 이렇게 더해야 되니까. 0.458은? 둘 사이에 이런 거야. 여기 사이에 있지? 네. 2와 3 사이에 있니까 얼마? 또 쳐보야 서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최고자리 숫자 또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 누가 나와? 잘 모르겠으면 제일 많이 묻는 게 누구야? 보길, 문제를 봐. 로그 이랑 로그 3이 주어졌지? 그 그러니까 사이 때가 그냥 2. 로그 2만 줬어. 그럼 로그 1은 안다는 얘기잖아. 그럼 1과 2사이수 뭐? 1. 오케이? 로그 3하고 로그 4를 줬어. 로그 2를 줬어. 근데 약간 배식 때릴 수 있어. 잘 봐. 로그 3은 안 줘도 구할 수 있어. 로그 3 이거의 2배잖아. 2로그 이니까0 6 0 2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둘째 로그 5도 알수 있어.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거든. 그러니까 얘 0.699 이렇게 된단 말이야. 로그 6은 둘2 더하면 되잖아. 로그 7은 안 줘. 로그 7은 못 줘. 그러니까 대부분 요 둘만 주면 최고자리 숫자가 1, 2, 3, 4, 5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전의 숫자로 6, 7, 8, 9 쓰는 놈 있으면 그거안 쓰면 되지 <웃음> <웃음> 최고전의 숫자가 뭔데 1부터 9까지 9개 중에 3이 로그 3 나왔고 로그 2가 나와있으면 1부터 5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근데 로그 3이 안 나오고 로그 2만 나왔어 로그 2만 나왔다는 건 로그 3을 모르잖아 그럼 로그 1과 로그 2사이니까그건 무조건 1이야 그 무조건 1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러 답은 1과 요건데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뭐야? 저는. 1은 두 번이나 나오잖아 못 풀겠으면 그냥 못써 근데 잘 봐, 여기 둘이 나왔어 1을 일때 굳이 주진 않겠지? 굳이 그니까 러 요렇게 나왔다면 1을 빼는 거야 2, 3, 4, 5인데 가만히 살펴봐 문제를 가만히 째려봐 째려봐 째려보라고 째려봐 근데 사실 막 어려운 건 아니야 진짜 계산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째려봐서 얘, 얘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은3 적당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2 <웃음> 여기 다 녹화되고 있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어, 사실 수능이나 해야 할 듯해서요 이거는 따로 따로 요 부분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만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걸, 아니면 영상을 제가 찍어서 따로 올릴게요 파랭이 한번 볼게요 파랭이에 어좀풀수 있어 파랭이 줄게 파랭이 풀고 가자 다섯 문제 눈치 어.. 근데 받자마자 그럴 거 같아 풀겠어요 할거 같으니까 <웃음> 선수 표현대장이 어떻게 알았어 이러네? <웃음> 아니면 집에 못 간다 하는데? <웃음> 숙제나왔시다 일단 합시다 <그러니까요. 웃음> 파랑이는 풀어보세요 선 네, 숙제 뭐예요? 파랑이 <웃음> 신해질 프린트 좀 줄까요? 네. 주지 마요. 로그랑은 주말에 안 만나고 싶어요. 아, 네. 네. <웃음>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내일 톡으로 좀 보내드릴게. 네. 이게 세 분은 내일 오전에 올 때까지는 숙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일 오전까지 숙제 네. 안 하세요. 잠깐만. 잠깐. 만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잘 가? 자. 봐봐. 로그라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두분잘 따라주고 있었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다고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 어려운 게 당연해 둘은 이디네이 처음 보잖아 처음 봐도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눈을 풀어봐야 아는 거지 근데 자신감이어요나할수 있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 어, 이라고만 외치고 살았어 그냥 정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과목나 지금 제일 좋아하는 과목뭘것 같아? 수학 아 비트코인? 벤트그라운드? <웃음> 게임? 야 솔직히 야 게임이 좋을까? 수학이 좋을까? 예, 훨씬 게임. 게임이 훨씬 좋지 난 게임 중독 수준이었어 그 당시에 부모님한테 졸라갖고 400만원짜리 컴퓨터 맞춘 다음에 400만 원짜리 마치도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웃음> 얘들아 근데 그 당시에 집을 PC방처럼 꾸며서 엄마가 요리하면 그내 방에 가져가서 내 방에 체크상에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먹을 정도였으니까 알겠습니다 동의하고 이제 가도록 할게요 죄 그래서 오늘 내가 못 태워줘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야 금요일 좀, 그래서, 월 수는 내가 혼자 를수있할 테니까. 버 타고 있어, 저버할수 응. 있어? 네. <웃음> 뭐, 어떻게, 소, 저러, 서로, 서로 좀반대서 타나? 같이 어, 다른 데서 타잖아. 지하철 지하철 타면 미사용에서 걸어야 되잖아, 차. 네. 응? 버스 타는 게낫 버스도 기다리고 나 엄청 기다려야 돼, 얘. 맞아. 이 선생님 선녀 아니야, 3번? 아, 근데 막대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20분 후에. 그게 3번에 자기가 하면 되게 느려. 3번. 내가 행 년간 지나가면서 버스 정류하 앞으로 볼게. 나보다 늦게 간다 싶으면 거기 서 태워갈 테니까. 두 분은 어떻게 갈 거야? 걸어가야 돼. 선 아? 그래, 우리 번은 같이 기다려. 아목 열어놔. 뭐. 수고하셨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은 오늘 지금 제가 컨버팅해서 올리고 왔거요 한국어. 짐가자 떠든 건나데